한대반 아니. 아니. <웃음> <웃음> 공연에 오시면 안녕합니다 랄랄랄라 우리 같이 연주를 들어보세요 공연에 우신들 환영합니다 랄랄라 우리 같이 연주를 들어보세요 야! 음악이 있어서 랄랄라 음악이 좋아서 라 음악과 함께 우리는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<웃음> 한배방 공연에 오신 날 사랑합니다 알랄라 올해같이 연주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과 함께 우리는 행복합니다 야 캔더링+ 캔더링+ 캔더링+ 캔더링+ 캔더링 에어 놓고 사랑해 뭐한배반 공연에 호진과 환영합니다.